현재 아파트는 계속해서 공급이 많기 때문에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 대구에 재개발이 많았기 때문에 기존의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대부분이 멸실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급은 많이 없는 편인데 현재 일부 신축 상가주택 건물들은 가격을 내려서 원가에 판매하겠다는 분들이 속속 나오고 있지만 그 외에 구축이나 대로변 상가주택이나 통상가 건물 어떤 금액으로 나오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대도로변의 금액이 높은 순으로 해서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치하고 있는 건물은 대도로변의 상가건물이고요. 매매금액은 60억입니다. 상세하게 보기로 들어가서 보면 금평은 연면적 347.9평 그리고 일종이나 단독주택건생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건물인데요. 일단 보이는 자료에 의하면 오래된 건물입니다. 81년도에 준공이 되었고 4층으로 건축된 매물이며 매매금액은 3,920만원에 현재 나와 있습니다. 평당금액이죠. 다음은 수성구 법무동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인데요. 매매금액은 45억이고 상세하게 보게 되면 평당금액은 4,688만원 그리고 대지평수는 96평 건평, 연면적은 233평, 5천건물로 22년 10월에 건축이 된 신축건물입니다. 다음 마찬가지 범어동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건물이고요. 대지가 111평, 연면적이 219평, 상세 보기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평당금액은 3780만원이고 마찬가지 신축건물입니다. 실제 뭐 유료 사이트인데도 불구하고 뭐 지상 1층 이래 되있는데 이런거 같은 경우는 오류고요 순수익은 600만원 매매 금액은 42억 인데 순수익이 너무 적은 편이죠 그리고 인수가가 15억 6천 하지만 대부분 예전부터 수승구의 땅값이 계속해서 상승하다 보니까 수익률 개념은 거의 없어진 지가 오래 됐습니다 평당 1500만원 2000만원 하는 땅값에 건물을 지어 봐야 수익률은 동상3 4% 많이 나오면 5% 정도가 최고죠 또한 마찬가지 지산동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건물 인데요 상세하게 보게 되면 매매 금액은 40억 대지평수가 128평 연면적 229평 그리고 신축건물로 4층으로 건축을 했는 건물입니다 실제 수익률은 2.6% 매매 금액 40 수익률은 2.6%면 은 실제 수익률만 바라본다면 구입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예전에 대부분 건물을 지었을 때는 지가 상승을 보거나 재개발 보상을 받았는 분들이 건축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건물을 많이 매입했었습니다. 다음 마찬가지 두산동에 위치하고 있는 4층 상가주택인데요. 매매금액은 37억 대지평수가 80평, 연면적이 159.9평, 160평이죠. 그리고 수익률은 2.1% 월수익이 680에 이자를 내고 나면 순수익이 448만원입니다. 대부분 신축들은 상가와 주택으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고 일종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4층으로 건축을 했는데 2종, 3종도 마찬가지 건폐율 용적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더올려봐야 매매금액만 높아지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신축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이면도로 8m나 10m에 접하고 있는 상가주택들은 사척분이 건축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수승동 2가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주택인데요. 대지평수가 40평, 연면적이 146평, 매매금액이 36억입니다. 상세 보기로 하게 되면 평당금액은 8791만원이고요. 엄청난 가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제대로 된 상세 내용이 나오지 않는데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한 달에 40만원 넘게 받아 먹으니까 이런 사이트도 상당히 문제죠. 그리고 이런 예전에는 이런 금액들을 제가 한번 올려드렸는데 일반인들이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다음 마찬가지 상동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상가주택입니다. 매매금액은 35억, 대지평수가 93평, 연면적이 181평, 4층으로 건축되었고요 실제 총 매매금액을 평당가로 확인하게 되면 3,757만원이고 상가와 다가구주택 주인세대로 해서 건축이 되었는 매물입니다 건축은 21년 10월 대부분 신축상가주택이죠 다음은 법무동에 위치하고 있는 다가구주택 원룸건물입니다 매매금액이 35억 대지가 97평 연면적이 147평 상세 보기를 해서 확인을 해보면 투룸이 4개 리룸이 6개 거의 원룸건물로 준공일은 2014년 오리지널 원룸건물이죠 거의 주택으로 보시면 되는데 대지평수가 뭐좀 크다고 해도 실제 매매금액이 35억이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실제 뭐 월수익 자체나 순수익이나 수익률은 대부분 없는데 여기가 뭐 재개발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파는 거는 대부분 주인들 마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물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파도계 위치하고 있는 대로변의 상가 건물 같은데 매매금액이 31억 2천만원, 대지평수가 102평, 금평이 97평. 상세 보기로 해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예전 건물 같은데요. 실제 뭐 내용이 거의 없어요. 일단 뭐 오래된 건물로 주인세대 하나 뭐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 이거 뭐로드뷰보다 못한 그런 사이트 같습니다. 한 달에 4,50만원 정도 받을 것 같으면 이따구로 만들면 안될긴데 참 문제네요. 다음은 황금동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주택인데 현재 매매가격은 30억 대지평수가 69평, 건평이 149평 상세하게 보게 게하 되면은 어, 평당가는 평당 4,300만원 신축건물로 건축이 되었는데 2022년 8월 건축이 되었고 요 5층으로 되어 있고 걸린시설로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황금동에 위치하고 있는 뭐 원룸건물 같습니다. 대지평수가 92평, 연면적이 169평, 4층건물로 3룸과 주인세대로 건축이 되었는데 평당가로 따져보면 3,236만원 상당한 금액입니다. 월 수익이 400만원, 순수익이 400만원, 수익률은 1.6% 다음 상동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 상가주택인데 대지평수를 보게 되면 110평에 건평은 196평 상세 보기로 눌러서 확인해 보면 건축은 2022년 3월 10일에 되었고 매매금액 29억 9천만원, 평당 2706만원이고, 대지평수 110평, 금평은 196평, 그리고 4층으로 건축되었고, 2022년 3월 달에 건축되었습니다. 월세가 565만원에 순수익이 151만원, 수익률로 따지면 3% 정도 나오네요. 마찬가지 지산동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상가주택인데요. 매매금액이 29억, 그리고 대지평수 79평, 연면적은 158평, 상세보기로 하게 되면 4층 건물로 건축이 되었고, 21년 10월에 달 건축되었습니다. 평당가로 확인해 보면 평당 3,668만원이죠. 그리고 4층으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상가와 원룸, 주인세대 위주로 건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법무동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 상가주택 인데요 매매금액은 28억 대지 62평 연면적 143평 보시다시피 평당은 4,452만원 뭐 금액대가 이정도 나오다 보면 대부분 수익률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수익률이 1.5% 정도 월 수익이 600만원에 순수익은 197만원 물론 신축건물이죠 다음 황금동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 상가주택 28억, 대지평수가 76평, 연면적이 151평. 상세 보기로 하게 되면은 1층은 상가, 그리고 원룸, 포룸, 주인세대 구조로 건축이 되었는데요. 실제 준공은 벌써 되었는데 이런 업로드가 전혀 안되어 있네요. 그리고 평당가는 3684만원. 지금 상황에 대부분 부동산들이 문을 닫고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이런 사이트가 한 달에 40에서 50만원 가까이 주고 사용하는 사이트인데 참 이따위로 성의 없이 만들어 놨습니다. 계속 설명을 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고 현재 수승구의 신축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그리고 대로변에 상가든 주이든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이런 매물들이 대부분 거래가 되었는데요. 물론 재개발 보상을 받았는 분들이 대부분 거래를 했고 현재는 거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사실 금액이 많이 내려간 것은 확인되지 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뭐 얘기를 해보면 평균적으로 돈이 필요해서 급하게 파는 매물들은 마진을 포기하고 대부분 팔겠다는 건물들이 몇 개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권이 좋은 상가주택임에도 돈이 필요해서 금매물로 파는 사례들이 종종 나오는데 네이버 부동산을 보게 되면 또 그런 매물들은 나오지가 않아요 공식적으로 판매 하지는 않겠다는 거죠 아무튼 현 상황에서는 급매물 아파트라든지 급매물 상가주택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 공식적으로 네이버 부동산에는 올려지지 않는 것으로 판매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매물이나 정말 저렴한 매물을 구입하려면 어느정도 정보를 가지고 움직여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